50kg 정도의 회원분이 벌크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비율을 안녕하세요 멸치탈출 연구소의 이정원 대장입니다 멸치탈출을 하려면 식단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단백질 양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이제 여기서 멸치탈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평균적인 체중은 50대 초중반 정도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 봐서도 뭐 체중 곱하기 2배를 원하기 때문에 보통 다 100g 넘게 막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닭가슴살을 시켜 먹는다든지 뭔가 막 계속 식단에 단백질 단백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간과하고 있는 게 밥에는 단백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밥한끼 한식을 먹어도 요단백질양이 20g은 찹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 뭐 두루치기라든지 뭔가 고기 반찬이 있는 거나 아니면 생선 뭐 그런 것들을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그한끼 식사로도 이미 30g 정도의 단백질을 채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멸치탈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고기 반찬이나 아니면 계란후라이 두부 뭐 그런 것들 생선 식단을 그냥 드시면은 단백질은 충분히 찬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뭐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닭가슴살 그런 거를 안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백질이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요. 딱 필요한 적정량만 먹어주면 된다는 겁니다.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살찌는데 방해가 되실 수 있어요.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단백질은 포만감을 많이 가져다줘요.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거를 먹을 때더불편할질 수가 있어요. 두 번째 이유는 단백질은요 그거를 소화시키는데도 또 에너지가 또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비율을 단백질은 체중 곱하기 1.3배 그리고 지방도 체중 곱하기 1.3배 그리고 나머지를 탄수화물로 챙겨주시면 된다 이 영상은 체중증량에 간절한 마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그 칼로리에 그 수치에 조금 변화가 있다 라는 것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50kg 이라고 하면은 보통 곤장 섭취량이 이제 한 2600, 700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의 활동 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어플에다가 입력을 하셨을 때그 곤장 섭취량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어, 그럼 탄수화물 뭘로 채우면 되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파스타 같은 거 떡볶이 빵 종류 마르신 분들 중에는 빵 같은 밀가루가 좀잘 이렇게 안 맞는 분도 있으니까 떡 같은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런 게 상당히 곡 탄수화물의 음식이거든요 한식으로 그냥 집밥을 먹었을 때한 끼당 600칼로리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은그걸를 3끼로 잡았을 때 1800칼로리 정도가 나와요 그럼 2700이라고 따지냐면 900칼로리가 모자란 거잖아요 그럼 900칼로리를 뭘로 채워놓냐 견과바라 같은 거를 하나 드시는 거죠 그냥 견과류 자체로 만들어진 프로틴 바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런 게 은근히 지방량도 충분히 해서 칼로리가 꽤 높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견과바 같은 거 하면 은 보통 250칼로리가 되죠. 거기다가 우유를 드시면 되는데 안 맞는 분도 있으니까 뭐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 두유로 대체하셔도 돼요 그런 거를 하루에 한두번 정도를 먹어주시면 은한 300칼로리 정도가 차요 그럼 550칼로리 정도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구마라든지 떡 같은 종류의 간식을 먹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구마가 보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아시는데 사실 고구마 상당히 살잘찔수 있는 그런 식품이에요 거기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우리 장에 상당히 더 도움이 됩니다 밤에 잘 밤에 뭔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야식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때 바로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과일 중에도 좀 칼로리가 높은 과일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그런 미네랄 그런 것도 엄청 풍부해서 보통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도 되게 많이 먹거든요 운동 끝나고 섭취하시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한 중대형 크기로 했을 때 1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두개 정도 먹고 자시면 속에 부담 없이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벌크업을 하신다는 거는 충분한 운동량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으로 이 정도의 탄수화물은 커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벌크업을 해 나가셨으면 해요 그리고 드시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점심 저녁을 먹었는데 칼로리가 이게 붕 뜨는 거죠 그럼 그걸 럼그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인스턴트를 먹더라도 조금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먹어가지고 채워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한에서는 깔끔한 음식으로 그 칼로리를 채우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 멸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